문장,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2형식, 3형식의, 어, 구별뿐만 아니라 다른 2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통해, 어? 문장 구조 속에서 결정한다. 이거. 기본이야. 문장 구조 속에서. 이러면, 자, 이렇게 써도 되죠? 구호. 어, 응사. 이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온다고 칩시다. 어, 명사가 나왔어, 이게. 명사가 나왔다고. 이제, 어, 명사, 어, 뭐, 이런 면뭐 써? 하나 써볼게. 음, 어, teacher. 이제게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목조가 되는지 보호가 되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는 얘기야. 문장 구조 속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문장 구조 속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만약에 어, 주어도 한번 써볼거야. 주어로 만약에 쉬가 나왔다고 칩시다. 대명사 명사, 대명사가 나올 수 있죠, 주어로. 동사에 따라서 무조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비교해야 돼 항상.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이 명사와 그 다음에 뭐를 앞에 있는 쉬를 비교한다는 라 얘기를. 됐어요? 만약에 여기 이게 가 나왔어요. 그녀가 선생기 이지가 나왔다고 치면, she equal, 저 she equal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그제이 q u a 관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뭘쓰 거예요. 이런 관계가 나오면, 주격보호가 된 거지. 주격보호, 어, s 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데? 오케이. 맞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씨, 여기, 러브지가 나왔어. 요 그러면, 그녀는 선생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치? 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쉬어, 버 뭐. 뒤에 나와 있는. 어, 뭐라고 바꿔줄까요? 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시 어, 티 e a 이렇게 나왔어. 같은 사람이 아니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당연히 뭘로 쓰인 거야?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해봐. 어, 요걸 이해해야 돼. 2형식이냐, 3형식이냐, 파악할 때, 문장 구조식에서 판단하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빨리빨리 어,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진행해서 할게. 우리 그, 어, 타이틀을 매겨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어갖고, 하나만 한번 예를 볼게. 예, 문 바로 쓸게. 어, 뭐를 해볼까 어, 뭐를 해볼까. 자, 아니면, 비컴 동사라고 이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b e 이 나오면 분명히 이 형식이라고 그랬어. 이런 평면이나 성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해. 포인트는. 그래서, 그녀는, 어, 봐봐. 어, 사 c i e n t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과학자가 되었다. 이런 식이죠? 과학자가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she 뭐가 돼? 사 c i e n t i s t s c i e 와 그 다음에 쉬는 입골 관계야. 자,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왜냐면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수와, 수와 개념이 같아야 주표포가 되는 거야. 수와 개념이야. 수는 여기에 주어로 나 있는 놈이 단수. 뒤에 어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단수. 수 일치하죠? 개념. 개념, 자, 쉬는 뭐죠? 사람. 얘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사람. 자, 그러면 수와 개념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건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이 형식. 이용식 문장이 날거 아시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예문 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걸 한번 써볼까요? <놀람> 어 the pet becomes 어 살자 <놀람> 이렇게. 놔. 분명히 비컴 동사만 이형식 동사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얘 분명히 주어 같아 얘 동사 같아 근데 이거 결정하지 마왜 결정하지 마 앞에 있는 캡과 얘가 있는 타자를 비교해야 될거 아니야 비교해야 얘가 주혀보部지 목적원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잡아 자, 너희 한번 생각해봐 모자 이골 타자는 사람이야 개념이 다르잖아 역지 개념이 수는 같아요 수는 단수 단수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빨리 가야 돼.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는 같지만 개념이 달라요. 앞에 건 사물, 뒤에 건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너희 분명히 확실히 알아보니까 철저히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는. 백합제 동사는 결국 너희가 알고 있는 대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쓰게 해야 돼? 타명식으로 쓰일 때모모에 어울리다라는 뜻이야. 뭐뭐에 뭐라고? 어울리다 라는 뜻이야요 어울리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f i 이런 단어 있죠? f 트 t 뭐에 어울리다 적합하다 할때 s 트뭐 이런 거 매치 뭐 이런 단어 다공요한 매치. t 아 이게 예. 또는 뭐 go, w h i l with 여러분써볼때 생각나는 거 go, w h i l with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다 f 트나매 a 나스트나고 o 와 w i 해에서뭔가어울리다 됐죠? 한 달을 간냥 쓰면 좋잖아 b 컴 c 검사 봤으니까 그냥 뭐뭐야 아, 어울린다 대단 아니야 됐어? 근데 이형식과 삼형식이란 건뭐다 핵심 포인트가? 동사가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동사가 아니라 구조다 문장 구조 속에서 근데 구조로도 해결 안될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뭘까요? 보조수단으로 이거 뒷받침해주는 논리가 없든 이거 꼭 기억해. 나중에, 고사 때까지 계속, 했는데 고민, 고민이 생길 때마다 써먹어야 돼. 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될 경우에 이걸 써버려야 돼. 그가 아니면 그때는 컨텍스트라고 해서, 눈맥 속에서 결정하면 돼. 눈맥 속에서. 이 단어가 뭘로 쓰일지. 아니, 갑자기 무슨 과학자가 연구하는,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그런 의미인데. <목소리>